<웃음> 근데 요거는 먹는 게 주가 아니라서 진짜 신경 안 써요 루페 <웃음> 치고는 그래도 좀 바삭한 편이다 아니 원래 다른 사람은안 잘라줘? 아니 이게 크게 크게 먹어요 아 근데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데지 <웃음> 어, 아니, 아, 아니 이렇게 먹을래 이렇게 <웃음> 일반 손님도 잘라주냐고 아니 안 잘라주지 안 잘라줘? 나라서 어, 해주는 거야? 그건 아닌데 <웃음> 그냥 안타까워 왜냐하면 음. 돈 내고 네 먹는 거야 어쨌거나 음.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지 음. 나도 좋그고내의으로 음. 음. 만족하는 건데 음. 양념은 정말 잘 타잖아 얘네가 근데 음. 얘는 은은하게 먹어야지 네. 안에 특화도 음. 있어 숲풀이안 해? 아니,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야. 어, 나한테 탁구 맨날 지낸 친구거든. 우리 부대 전체 몇백 명 중에서 내가 결승전에 만나는데, 결승에 <웃음>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뭔 개소리야 아, 내가, 내, 내가 4박 5일 어. 수가 받았는데 아, 그래? 오, 2등 어, 했잖아 2등등해서 2등 2박 3일받고 내가 4박 5일 받았잖아 어, 그래? 하여튼 좋은 거는 잘 엄청 기야해요 <웃음> 가장 중요한 거뭐 아무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날 못판것 뿐이야 근데 밥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아 그래? 그럼 이거 씩몇 며칠 반이야? 이틀에 한번 먹걸러 주 그, 그만큼 신선하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서른둘 32. 오늘 서른둘이요? <웃음> <웃음> 올해 1년 반 정도 이제 프리미엄 숯불 닭갈비 뷔페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홍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주변에 네. 오늘 몇 테이블이 왔나요? 네, 보시다시피 한팀 왔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급격하게 네, 손님이 줄어든 네. 것 같습니다 원래 점심에는 몇팀 정도 먹나요? 몇, 몇 팀이라기보다는 대출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타격이 엄청 클것 같은데 여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변도 다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주변이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1년 반 하면서 되게 낯설어요 지금 상황이 항상 이제 사람들도 부적부적 거였고 외국인도 물론 마찬가지로 되게 활력이 넘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항상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대기 많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거죠? 네. 사라졌습니다 음... 요즘에 버스킹 아예 없나요? 네 아예 없습니다 노래 소리가 사라졌어요 아예? 네. 아무래도 뷔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좀 버는 구조잖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와야 이게 좀 버는 구조인가요? 저희가 이제 큰 평수는 아니고 대충 한 30평이고 테이블은 한 12테이블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두 바퀴 정도는 돌아줘야 입에 풀칠하는 아, 그 정도? 정도입니다. 요즘은 한 바퀴도 힘들죠. 안 되는 날은 그냥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아, 울지 말고. <웃음> 좀 눈물이 글썽거리는데 <웃음> 울지 말고. 아닙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버려가지고 중지를 시켰어요.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하고싶은말 어... 자영업자분들이 모두 힘들어하시는데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돼서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사합니다 아, 먹어봐. 그래? 뜨거워? <웃음> 아좀훅불어서 먹지? 그렇지 아 뜨거워 아뜨거 <웃음> 아, 뜨거. 근데 이거 찍어먹는 게 맛있다 <웃음> 진짜 뿌링클이다 애들 환장해 그게 더 맛있어 양념? 이쁜척하지마 <웃음> 평상시대로 먹어 한입에 단호 차가 ニソスが飛ばしたやん